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얼굴에서 기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의 기둥은 바로 코라고 합니다. 이 코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와 또 인상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요즘 이선생님코 성형 때문에 많이들 또 병원에 찾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어, 이제, 어, 수술,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아무래도 눈하고 코수술인데요. 네. 어, 그 중에서도 눈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의 여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데, 네. 이제 코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 성형외과에 오시는 남자, 남자분들 중에 네. 대부분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이 코수술입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코가 얼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이제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밖에 첫인상 이런 네. 것들, 이런 것에 중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많으시지만 유독 그래도 남자분들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 게 어, 코 성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가장 코가 낮은 분들이 일단은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 위, 이외에도 뭐 코가, 매부리 코가 너무 심하다든지 음. 아니면은, 어, 코가 너무 오히려 짧아서 그걸 길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어, 네. 아니면은 코가 유독 너무 긴 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코끝이 너무 낮아서 불만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콧망울 자체가 이렇게 너무 넓어서 넓어가지고. 그런 걸또 좁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코 어떤 코인가요? 어, 코 모양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예쁜 코라고 말하는 코는 어, 일단은 크기로 봤을 때는 내 얼굴에 가장 적합한 크기여야 되겠는데요. 네. 뭐 얼굴이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이랑 똑같은 기준을 어 기준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자기 얼굴에서 한 길이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의 어, 길이를 네. 차지해야 되고 네. 옆선에서 봤을 때또그 이제 이마선과 그리고 이마가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눈썹선 그리고 그 밑에 쌍꺼풀선에서부터 코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쭉 밑으로 뻗어나오는 콧대가 일직선이 되는 게 좋겠고요. 네. 코끝은 콧대에 비해서 살짝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코가 예쁜 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이 말하는 버은코라든지반버은코 뭐 네. 이런 아. 것보다는 일직선으로 된 코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코도 남녀에 따라서 조금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면 얼굴 골격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코 모양이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이 코, 종류에, 코 성형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콧대가 낮은 사람, 그리고 또이 중간에 튀어나온 매부리 코라고 하죠. 그런 분들. 또 복코라고 그래서 여기가 넓은 분들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코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구멍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코끝이 뭐내려가고 뭐 화살코라고 하나요? 서경석 씨 네. 그처럼 네네. 내려간기도 하고 들창코라고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코들의 이제 뭐 성형 수술 방법이라든가 과정이 조금 다 다를 것 같은데 한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코 수술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은 일단은 코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코뼈와 코연골이 코의 구조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조물이 너무 짧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가 들려 보인다든지 들창코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그 구조물이 너무 긴 경우에 길이 방향으로 너무 긴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화살코라고 하죠. 어, 그럼 코가 될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먹 코 같은 경우에는 주먹 코 복코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주먹처럼 코끝이 생긴 경우가 복을, 복이 네, 복을 많다. 마, 어 복을 복을 불러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좀 이렇게 얄쌍해 보이고 그치. 그런 어 그런 외모를 선호하는 어, 시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그 남는 여유 분의 연골과 그 연부 조직들을 제거를 함으로 해서 코 끝이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코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이외에 이제 콧망울이 너무 넓으신 분들은 이제 바깥쪽에 주름 쪽으로 해서 좀안 보이게 콧망울의 일부 제거를 해서 네. 줄이는 수술을 해볼 수 있고요.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의 길이에 비해서 콧대가 짧은 경우거든요. 아. 어,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코의 구조물 중에 이 길이 방향에, 길이 방향에 구조물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줘서 네. 콧구멍이 전방에서 보였을 때잘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재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재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코에, 코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네. 좀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보형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네. 보형물의 종류로는 뭐~ 두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뭐~ <웃음>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겠고 또한 가지는 자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자가 물질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질로는 보통 많이 쓰는 그~ 실리콘 네. 실리콘제 제가 지금까지도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 어~ 물질로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어텍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어, 물질이 있는데 뭐 어떤 물질이 더 좋은 건지는 지금까지도 뭐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실리콘이 지금까지도 더 많이 고덱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고요. 네. 자가 물질로는 어, 이제 내 몸에서 나오는 이제 늑 연골, 그러니까 갈비뼈죠 소위 네. 갈비뼈에 있는 연골을 떼서 그걸 이용해서 코의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 또그 이외에는. 또 귀에서 연골을 떼는 경우 네.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비중벽에서 연골을 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진피 지방 내 몸에 있는 피부 피부를 떼어내서 그 피부를 이용해서 어~ 보형물 대신 어~ 콧대에 넣어줘서 조금 더 콧대가 설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외에도 이제 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머리 안쪽에 근육이 있거든요.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네. 막을 떼서 그 근막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아, 뭐 굉장히 네. 뭐 많네요. 아, 놀라운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실리콘이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뭐 실리콘이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 늑연골이라고 해서 여기 갈비뼈를 뺀다. 이런 분들은 처음 시술할 때에도 수술할 때에도 이 늑연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나 어, 그런 인공물질을 처음 수술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어, 늑연골이라고 해서 이제 갈비뼈 옆에 붙어 있는 연골을 떼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공물질이 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축이 계속 생긴다든지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짧은 코의 형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내 몸에 있는 자가 물질을 이용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어늑연걸 같은 어 조금 수술 규모는 커지지만 그래도 네.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